오늘 닉네임은 입구가 아니라 입구입니다 사람들이 날못 알아볼까? 이러면 사람들이 나 있는지도 모를거야 이러면은 너케 시작해보자 음, 좋아 게임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하면 오히려 의심받아 사실 굳이 말 안하는 게 좋거든 여래서 잠깐만요 조금 확인해볼게 저 시긴 종 미션 깬 척하고 썰고 먹습니다 이거 여기 오두막이 썰고 먹기 되게 좋은 자리여가지고 킬쿨 다 됐죠? 킬쿨 거의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 나갈게요 그리고 오두막 쪽이 썰기 되게 좋은데 경태고고만 내려왔거든요 살짝 흙고 간 다음에 이쪽에서 썰면 돼요 이쪽에서 썰면 또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숨어있을게요 숨은 다음에 이쪽은 밖에서 안 보이는 자리에요 사람들이 들어온 순간 문 닫으면 돼 킬쿨 돌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시체가 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밑으로 내려가면 안되겠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더 쓸게 여기서 한번 더쓸수 있거든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거 한번 더 쓸게요 어, 시체도 아예 못 발견하게 썰고 다시 숨습니다 오두막은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되게 유리해서 봐봐 밖에서 안보이잖아 아내가 여기서 들어올 때문 닫으면 돼 그럼 내가 있는지도 몰라 그 안에 벌써 3명 썰었죠? 이번 판은 진짜 빡겜하겠습니다 오두막 양옆에 시체가 나란히 있는데요 5명 썰어어이러면 게임 빨리 지나가거든 이러면 죽은 사람도 덜러구래 빨리 끝나거든 가장 답답할 때가 게임이 빨리 안 끝날 것 같을 때가 답답한 거거든. 죽는 거랑 다르게 죽더라도 게임이 빨리 끝나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컨셉은 아예 입국 컨셉이 아니라 입국이 때문에 게임 속에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의심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거 얘기 못 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두막 방금 전에 좀 괜찮았지 써는 거. 쓰러웠다 근데. 일단 범인은 조용히 있는 갈색. 아, <웃음> 근데 갈색이 방반에도 네. 조용히 있어. 지금. 너무 조용히 있었나? 네, 저는. 마이크가 좀 어색해가지고 나간 감이 안온다 <웃음> 마이크가 뭘 어색해 어색하게 <웃음> 어좀 의심받기 시작했어 근데 의심받을만한게 안 보여서 음. 이거 괜찮네 약간 부캐 컨셉 괜찮은데 저 마이크가 어색해서요 이러면서 <웃음> 일단 킬쿨까지 기다려봅시다 딱 마침 태어난 것도 오두막이죠 어... 이번판은 오두막을 그냥 사용을 해야겠다 오두막을 이용해볼게요 여기 가장 좋은 장소 아 문이 닫혔다 문 닫히면 이제 오두막 가면 살짝 피해주도 무빙하고 왜? 나 기계공 잡은 거 같거든요? 방금 전에? 물음표님이 들켜가지고 대놓고 쓴거 맞죠? 양정원 기계공이고 빈다리 탐정입니다. 근데 이건... 남살짝도 존재구나 존재하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어, 굿. 굿. <웃음> 끝!